뭐야 이게? 음, 이거는 잘 모이겠다. 만두. 만두. 아, 만두 별로 안주셨지 음, 테리 딱한입 크기네. 고기 돼지고기 들어갔고. 오 어, 내가 좋아 돼지고기. 어 그리고 양파 들어갔고, 양배추 들어갔고. 어, 내가 좋아. 대파도 들어갔고. 어? 대파도 들어갔고. 대? 어? 대파. 뱀파이어 말고 대파. 대파? 어 두부랑. 건무, 대두, 단백 뭣도 <목소리도> 어야요 근데, 일단 크기가 작아서 애기들이 먹기 좋다. 한입을 딱 맞지? 응. 안 잘라먹어. 응. 넣나 드시죠. 어요 어, 다 하하.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몰라야돼 <뭘>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침 무친다. 해리 호스 침 무친다. 침괴물침 무친다 침. 해리 호스 침 무친다. <뭘> <뭘> 아, 맛있어요. <웃음> 맛있어요. <뭘> 아니요. 음. 음음음 <웃음> 그래? <웃음> 음 있지? 응 맛있다요 맛있다 이거 뽀로로들이 직접 만드는거래 왜? 뭐지? 우리 맘에 있어? 지어 그래도 뽀로로 만두야 몰랐어? 나왔던 만났어? 어. 나왔어 이렇게 어. 커졌어? 난 뽀로로 진짜 만나고 싶다 뽀로로 만나고 싶지 공장 응. 한번 갈까? 공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을텐데 뽀로로 만두 만들고 있을텐데 좋아 언제 응. 어, 만나자 뽀로로 나도 구고싶어뽀로로 보고싶어 내가 몇번 자고 가냐면 어. 두번3542 <웃음> 근데 바쁘대 어, 바이러스 때문에 잘 안만나는데 바이러스 아, 때문에 잘 안만나는데 없어지면 만나러 가자 누가? 어. 나요 둘라 두들겨 두둑한 나요 등두라 그래야 빵빵 빵빵. 보로라랑 로피랑 시켜 만들었지? 얘들이 만들어서 주는 거랑그런 내가 아 패티네 있어? 패티네 그때 놀러 왔었대. 공장에. 네. 놀러 와서 한입 먹어볼 때? 어 그런가봐.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해스티비 세리입니다. 오늘은 뽀로로만드를 먹어볼 건데요. 지금부터 해볼까요, 아빠? 그래요, 아빠. 아이 뭐든 <좀> 잊지 마세요. <웃음> 뽀로로가 <웃음> 요즘에 그 만두 사업 하느라고 바쁘대. 응, 음, 만두 공장에서 일하느라고. 그럼 어, 어, 언제 합 <웃음> <웃음> 코로나 끝나고 만나러 가자 좋아 응. 마네를 타? 엄만나 이렇게 이뤄자 <맞아. 웃음> 너무 연기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이게 바람 이렇게 날, 머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리면서 지금 바닷가에서 지금 떡만두국을 드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고 머리가 흔날리고아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춥지? <웃음> 오늘 왜 날씨가 춥지? 따뜻한 만둣국을 먹어야 되겠다 꼬리야 려 고지 고려 고지 고야맞 좋다. 엔지예요. <웃음> 여기를 너무 아유. 뜸을 들이신 다음에 맞 좋다 그랬어요. 자연스럽게 <놀린> 먹고 헉. 아 좋다 이렇게 <웃음> 다시 할게요. 다시 바닷가에요. <웃음> 아, 오늘 왜 이렇게 춥지? 아, 바람 바람 바람 머리 막 휘날려. 뭐래서 그러나? 머리 휘날려. 왜? 아, 왜? 좀좋 맛좋다!